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시트메탈 판검을 공부한 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연신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엘롱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평평한 판을 절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늘어나냐 느 예측이 가능해야겠죠 그걸 바로 연신률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 연신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K팩터입니다. K변수 우리가 가장 많이 판검을 이제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인자값이 바로 이 K변수 값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밴더 a 라운스 BA라고 합니다. 쿠품 허용값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쿠품 차감 밴더 디덕션 BD 그다음에 이제 좀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쿠품 테이블 게이지 테이블 쿠품 계산 테이블 같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이 연신율을 제어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박스에서는. 자,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k 변수, k 벡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죠 k 변수입니다. k 벡터. 자. 만약 이런 평평한 판이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절곡을 하면 가상으로 90도 딱 절곡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곡을 하면 이 빨간 부분이 있죠. 빨간 부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한다 보다는, 음, 뭐랄까요? 내부적으로 이제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절곡하는 안쪽 면이 있죠? 안쪽 면, 방향 R이 되겠죠? 이 안쪽 면에는, compression, 다시 말하면,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바깥쪽은, tension, 인장이 되는 거죠.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러니까 시트 메탈을 밴딩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드 스페이스, 내측면 있죠. 내측면은 컴프레션, 수축이 일어나고, 아웃 스페이스, 그러니까 외측면 있죠. 외측면은 스트레치, 신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과 신장이, 신장의 힘이 서로 만나서 제로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 다이다이가 되는 지점. 아, 죄송합니다. 아, 이상한 말을 썼나요? 예, 하여튼, 제로가 되는 점이 있죠. 그, 제로가 되는 이 라인을 우리가 중립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트럴 액시스. 중립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립축의 위치를 우리가 K 변수로 제어하는 겁니다. K 변수 값이 0.5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딱 두께의 중간쯤에, 딱 중간 라인 있죠? 중간 라인에 K의 중립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K 변수라는 것은 결국은 비율이죠. 그렇죠? 판제 전체 두께분의, 예, 라지 t분의 스몰 t. 아시죠? 라지 t분의 스몰 t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두께를 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측에서부터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 결국은 이게 1을 넘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0.25에서 0.5 값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이 위치 값이 다 틀려지겠죠. 아니면 각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치라는지 작업자의 경험치라는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어, 이 판재의 어떤 현재 온도라는지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k 벡터로 제어할 때 변수 값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자여기 어, 중립축의 의미가 뭔지 힘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 맞죠? 그렇죠? 서로 만나서 제로 제로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중립축 k 벡터 값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도로 절로한 겁니다. 이 사이각 각도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판금을 하실 때, 맞죠? 그렇죠? r 값을 추정, 그 내척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척 값이 아니고요. 내척 여호의 방향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90도로 절구했을 때 전체를 D1, 이쪽을 D2라고 보고요. 실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L1, L2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전개를 하면, 펼치면, 플랫턴을 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결국은 그 전체 길이라는 것은 뭐죠? L1 더하기 L2 더하기 이 부분 있죠? 변형되는 부분, BA.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1 더하기 L2 더하기 BA입니다 이게 전체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굽힘 허용을 했을 때의 굽힘 허용값으로 계산했을 때의 길이값이 되는 거고요 굽힘 차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D1 D2 했을 때이 부분이 두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길이 굽힘 차감값으로서 랭스 값을 계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자요 두가지 공식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랭스 값이 똑같아지는거죠 그러니까 L1 더하기 L2 더하기 BA는 결국은 d 1 더하기 D2 빼기 BD 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BA BAND a l l o w a n 핌 허용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P 이거는 파이 값입니다 상수 값이에요 3.1415 있죠 상수 값입니다 P 곱하기 A a 랑 앵글입니다 결국, 각도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90도가 되겠죠? A. 그 다음에 R입니다. R은 Bending Radius. 그렇죠?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굽힌 반경. K가 바로, 음, o f f 값이죠. 전, 영과1 사이 값을 가지겠죠? 내네 측에서 얼마만큼 o f f 된 축이, o 어, f 돼서 이 중립 축이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0.5면 딱 중앙을 지나게 되겠죠. K 값. T랑 우선, 이 재질의 전체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랑 우선 l o 드 a 라운스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됩니다. 잘퍼 먹으면 되겠죠. 잘 활용만 하면 됩니다. 자, B A는 P 곱하기 A 곱하기 과로 R 더하기 K T 음, 그렇죠? 원래는 이제 E P A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이게 360도. 되거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약분하니까 180이 남는 겁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더 넘어가 보죠. 이건 앞에서 봤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유도를 해 볼게요. 자, 랭스랑 선, 결국 뭐라고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밴드 allowance, 밴드 허용치 있죠? 굽힘 허용치 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길이, d1, d2, 되드 데서, 이게 d1, d2 하면 이 부분이 두번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밴드 차감 값으로 계산했을 때는, 구힘 차감 값으로 계산했을 때는, 빼기 bd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bd하고 랭스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공식 언제 쓰겠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ba 값, bd 값을, 미리미트 단위로 고정을 시키면, 랭스 값을 예측할 수 있겠죠 전개했을 때의 길이 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 나는 전, 전개했을 전때 전체 길이를 얼마로 할 건데 200으로 할 건데 그러면 밴드 얼라원서 밴드 디덕션 값을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나오겠죠 이 값을 우항에 있는 것을 좌항 좌항에 있는 우항 값을 넘겨버리면 그 공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b a 랑선 l1 더하기 l2 빼기 랭스 하면 되는거고 b d랑선 뭐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 b d랑선 d1 더하기 d2 빼기 랭스 하면 되는겁니다 하여튼 그런식으로 아참 여기서는 <웃음> 반대로 해야겠네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야겠죠 랭스 빼기 l1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 꼭기억하시고요그 다음에 또 다르게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각도값 보이시죠? 요 그림. 여기를 각도라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탄젠트 A. a, 2분의 A죠. 요, 요게 90도라고 했을 때여기 45도가 되겠죠. 결국은 뭐 이게 안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45도로 밴딩할 수도 있고 135도로 밴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요이 각도값 있죠? 이 각도값을 2분의 A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2분의 A라는 것은 뭐죠? 녹색선 분의 파란선이죠. 녹색선이라는 게결국 얼마죠? 여기 R이죠. 여기 R입니다. R, 여기 R이잖아요. 원, 원의 반지름 R, 여기 두께 T죠. 결국은 R 더하기 T 분의 뭐가 되는 거죠? 여기, o 웃사 s i d e s 있죠? 이 거리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다르게 하면 Outside s 이 얼마인지는 내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각도 값은 알수 있잖아요. 탄젠트 그러니까 2분의 A 곱하기 r 더하기 t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우체, 요, 요, 지금 나누기로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요거를 이쪽으로 음, 오른 왼쪽으로 한다 그러면 곱하게 되겠죠 자, 요 공식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또 유도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똑같은 랭스니까 이렇게 유도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b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l1 l2를 왕으로 넘기면 되겠죠 결국은 D1 빼기 L1 D2 빼기 L1 빼기 BD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해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BD1 빼기 -L1, 1원 D1에서요 L1을 빼면 뭐가 남죠? Outside s 이 남죠? 그럼 o 사이 s i d e s 이몇개 있습니까? 한 개, 두개 있죠 이렇게 해서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BA값, BA값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을 써서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걸 좀 풀어서니까 이렇게 유식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K벡터 값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 인자값을 할때 이거를 K를 이렇게 우항을 좌항으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우항으로 몰아버리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좌항 우항으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k b a c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b a를 계산하는 방법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공식을 유도해 나는 과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유 너무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요 길이가 자, 스케치만 보겠습니다. 여기 100짜리, 100짜리 스케치입니다. 100백이에요. 나중에 이제, 음, 두께는 10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R값 있죠? R값도 10으로 할 겁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이 50은 의미 없습니다. 자, 스케치 바깥쪽으로 재질을 부여하느냐, 황금 재질을 부여하느냐, 밴딩 재질이 부여되느냐, 스케치 안쪽으로 부여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자, 보겠습니다. BA부터 먼저 계산해 내는 겁니다. BA는 원래 이겁니다. 근데, 약분하면 어떻게 되든, 2, 360도? 그러면1 8 0도는 남겠죠. B 값은 얼마입니까? 3.1415. 쭉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곱하기 A, 각도가 몇 도죠? 딱 90도죠. 가로 열고, R, 반경 값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더하기 K, 0.5로 하겠습니다. 딱 0.5로 해서 어, 가정하는 겁니다. 곱하기 10, 나누기 180 하니까 되는 23.56194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랭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랭스를 잘 계산해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전체가 100이죠. d1입니다. d1 더하기 d2. 그근데 여기 잡으십시오 요 모서리 보이시죠? 여기 모서리 보이시죠? 요거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0이랑 선. 결럼얼마나 됩니까? 실제 변형이 안 되는 부분에다가 더하기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게 원이지 않습니까? 원. 그렇죠? 딱이렇게 잘라 봤을 때 요만큼은 반지름 r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d1에서 반지름 r을 빼는거죠. D2에서 반지름 R을 빼는 겁니다. 더하기 요 부분 BA 요 부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BA라는 얘기입니다. 밴드 허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결국은 요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9 0 m m 90mm.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 9 0 m m 고요 부분도 90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BA 하는 겁니다. 그 BA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 이렇게 모델링한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굽힘 사이 거리값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23.5619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3.561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척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요 부분이 얼마 될까요? 요 길이,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 모서리까지는요. 전체 100에서 여기가 요 부분이 얼마죠? 반지름 10이지 않습니까? 또요 부분은 얼마죠? 두께 T죠? 그러니까 100에서 반지름 한번 빼고 두께 한번 빼고 또 이쪽 100에서 반지름 한번 빼고 두께 한번 빼고 그래서 R을 두번 빼주고 T를 두번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 밴드 허용치 값을 더해주면 전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쿠핑 허용치 값은 똑같이 계산되겠죠. 그렇지만 전개했을 때의 길이는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백으로 100,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 새 파일 하겠습니다. 정면에다가 스케치 해보죠. 라인 가지고요. 아주 쉽게 백백으로 100, 본 겁니다. 이렇게 백, 이쪽 백, 자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방금에서 베이스 플랜지요 방향. 뭐 중간평면으로 할까요? 이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자, 두께가 중요하죠. 저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경도 반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 변수값이 0.5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0.5로 했을 때 ok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까요? 스케치 바깥쪽으로 이렇게 재질이 부여된 겁니다. ok 하고요그 다음에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펼치기 하죠. 결국은 이 전체는 100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도구툴바 있죠 도구툴바를 꺼내놓으시고요 네, 고요 착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 모서리에서부터 그렇죠? 이 모서리에서부터 이 모서리까지의 거리값은 얼마나 오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제 스케치를 한번 보죠 스케치 보는 게더 낫겠네요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어, 피처 이름은 굳이 필요 없고요. 주석에서 피처치수 보이게 해보죠. 전체가 이제 100이죠. 맞죠? 그렇죠? 10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10이에요. 맞죠? 그렇죠? 이만큼이 1 0이란 얘기입니다. 이만큼이. 이해되시죠? 이 이렇게 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반지름이지만 여기도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만큼이 9 0이란얘기야 측정을 해보면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90이란 얘기입니다. 요 길이가 90이고. 아시죠? 요 길이가 90이란 얘기입니다. 네. 자, 실제 전결을 한번 해보죠. 펼치기. 다 하면 펼쳐지겠죠. 펼친 다음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e 모서리랑 이 e 모서리. 거리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23.569가 나오죠. BA 공식에서 계산된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밖에 한번 찍으면 됩니다. 새로운 거를 측정할 때는, 빈곳 있죠? 한번 찍으면 초기화 됩니다. 그럼 전체 길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전체 길이를 보니까, 얼마나 옵니까? 203.5619.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 변수 값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어, 뭐랄까요? K 변수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R 값이란지, 라 A 값이란지, 라 뭐,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길이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접은 다음에요 베이스 플레인지 편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반대 방향 안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전개를 시켜보죠 실제로는 이 90에서 100에서 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되겠습니까 요 모서리 말하는 거예요 요건 80이에요 80 여기는 얼마입니까? 80이란 얘기입니다. 왜 80이 될까요? 요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죠? 반지름 R이라는 얘기고, 또 요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입니다. 두께잖아요, 요만큼. 두께요. 두께하고 R. 자, 전개를 시켜보죠. 펼치기. 그런 다음에 벤더 올라워원스이 값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단, 전체 길이는 다르게 나오겠죠. 183.561가 나오는 겁니다. 요 공식에 따라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요 아시죠 자 그러니까 k백터 값이 얼마다 했을 때 전체 기, 전개했을 체때 전체 길이 얼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k 변수 값은 다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무난하게 쓴다고 그러면 0.5를 쓰는데 그거는 재질에 따라서 또는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k 변수 값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정 업체에 판금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요 자, 위게한 예,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변신율을 계산하는 방법. 뭐, 얼마만, 실제 200에서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재질이 바깥쪽으로 가느냐, 안쪽으로 가느냐.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변화되는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는 또, 고힘 허용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